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 h t b 의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직장인들과 은퇴자들이 상가주택을 선호하는 이유 또는 상가주택이 재테크와 노후대책에 좋은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재테크나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은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투자, 건물주가 되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 또 건물주도 건물의 종류나 규모가 다양한데 이 가운데 직장인들이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을 선호하거나 또 이런 분들이 재택와 노후 대책으로 상가주택을 찾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최근 여러 직장인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과 상가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을 상담하면서 느낀 것들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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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다른 어느 재택구와 노후수단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설계상담을 할때왜 그런 건물을 건축하시려 하는지 건축하는 목적을 꼭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낡은 건물을 새로이 짓고 싶어서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서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특히 직장인들이나 곧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가진 땅을 이용하거나 또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이용해서 새로의 땅을 사서 이러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나 노후대책을 위한 것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재테크라고 하면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등을 이야기하고 노후 대책하면 보험이나 연금, 예금 등을 이야기들을 하는데 모두가 짐작하는 것이지만 주식이나 경매, 부동산 투자 등은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러한 것들은 시장의 흐름이나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갈수 없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대책으로 보험이나 예적금, 연금 등을 생각하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저성장과 낮은 금리로 이 또한 크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서 상가주택은 우선 확실한 땅과 건물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주택고수돈보다도 안정적인 것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땅값은 내려가 본 적이 없고 건물값도 매년 상승하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생각한다면 상가주택 등은 전체적으로 볼때 위험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저는 실제로 오랫동안 이런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해왔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로부터 느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다른 어느 건물보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재테크나 노후대책을 위한 건축사업을 할수 있는 건물들은 참 많지요 상가주택 등 외에도 일반 근린생활시설 등을 위한 상가건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크게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사람들과 각자의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 어떤 건물을 할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저에게 상담을 해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직장인이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라면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다른 어느 건물보다도 안전하고 확실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아파트값과 아파트, 아파트 전세값이 많이 올랐고 심지어는 전세대란이라 할 정도이며 또 소가족화되는 추세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주택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많고 임대비 또한 최근처럼 좋은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물은 자신이 거주하면서도 임대를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아파트 등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물보다도 훨씬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임대에 비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이 안 되는 경우 엄청난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건축사업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고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어차피 어디선가는 살아야 하므로 자신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특히 요즘은 웬만한 아파트 거주자라면 웬만한 지역에서 이러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충분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상담하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확실한 땅과 건물을 가지면서 자신도 그곳에 살고 매월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는 것으로 사실 이런 생각은 그 누구라도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가장 확실한 재택구와 노후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투잡이나 재택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기 은퇴 분위기나 소위 파이어족이라 해서 사회 분위기가 그런지 정년까지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올려 자기 삶을 영위해 보려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투자 등보다도 우선 자신이 살면서 매월 일정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을 짓는 것이 훨씬 좋고 특히 다른 투잡보다도 건축이란 자신이 직접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는 건축사와 공사를 하는 시공 전문가 등만 잘 활용한다면 된다는 측면에서 이보다 쉬운 투잡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그래서 이러한 상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은퇴자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이런 상가주택이나 다가고주택 등의 설계나 건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비싼 아파트를 머리에 이고 사는 것보다는 상가주택 등을 지어서 자신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일정한 임대수익도 창출해보려는 의도로 이런 건물에 대한 건축을 하려는 경우도 특히 최근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은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 일정한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퇴직 후할수 있는 것이 창업이나 제과점, 식당 등을 하는 것이지만 직장 생활만 해오던 사람들이 이런 분야로 뛰어들기는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달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물론 건축이 어렵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확실한 땅과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리스크도 적고, 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축사 등 전문가만 잘 만나서 이들을 잘만 활용하면 된다는 점에서 좋지 않나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쉽지는 않지만 소위 직장사라 해서 디벨로퍼가 되어보는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는데, 우선은 자신의 집을 지어 살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에 팔리기만 한다면 이런 건물들을 지어서 매매하는 사업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는 것으로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어쩌다가 한두 건물을 지어서 판다면 아마도 직장 생활보다도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디벨로퍼가 될수 있다는 것인데 요즘은 여러 형태의 직장사나 디벨로퍼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위에서 언급한 분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본격적으로 집이나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다가 매매를 하거나 분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규모 상가 건물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 분양사업을 하는 주택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이런 사업에 뛰어든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좋은 조건에 팔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로 진출한 경우인데 아마도 요즘 잘 알려진 상가건물이나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주택회사나 건설회사들도 이렇게 발전한 대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건축 전문가들은 아니죠. 즉 일반 직장인이나 심지어는 주부들까지도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분들은 직장에 다니다가 자신의 집을 짓거나 또 투잡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아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사업으로 전직을 한 경우도 많고 또 그러한 분들 가운데 발전하고 성공한 사례가 바로 그런 상가건물이나 아파트형 공장 그리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전문으로 건축하고 분양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만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대로 그 비싼 아파트를 그냥 머리에 이고만살 것이 아니라 그런 아파트를 잘 활용해서 또는 투자비나 은퇴 후 노후 대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발전시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려보겠는데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은 그렇게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건축은 엄청난 자금이 있어야 하고 또 건축은 절차와 방법이 간단하지 않은 것만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임대용이라 해도 특히 1층 상가나 특정한 지역의 경우 생각만큼 주택도 임대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보다는 대체로 많은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건물들도 많고 또 전국 각지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가 생겨 이곳마다 이런 상가건물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기도 하며 실제 저는 이런 분들과 많은 상담과 설계 그리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즘처럼 이러한 건물들을 지어서 건물주가 되기 쉬운 때도 없습니다. 그것은 요즘과 같이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값이 높은 때도 없었고 또 요즘처럼 건축을 위한 대출제도가 좋은 때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과거와는 다른 건축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한 아파트값이나 심지어는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전세값 정도로도 충분히 이러한 상가주택 등을 지어서 건물주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값과 아파트, 아파트 전세값은 엄청나게 오른 데 비해서 상가주택 등을 짓는 땅값이나 건축비는 그 정도로까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건물주가 될수 있는 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는 생각도 못할 일인데 금융대출만 해도 요즘은 아파트는 대출 제한이 있지만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땅값에다가 건축비까지 대출을 해주니 웬만한 아파트값이나 심지어는 아파트 전세값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건물을 짓고도 남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언젠가 그런 아파트값의 거품으로 가득 찬 풍선이 터질지도 모르는 것으로 이러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은 인구와 가구수의 감소, 의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거 문화의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 등의 발생,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집국생활의 좁고 답답한 아파트 한계 등 오히려 상가주택이나 이런 다가구주택의 주인이 거주하는 집 주택은 그런 아파트보다는 훨씬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직장인과 은퇴자들이 상가주택을 선호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첫번째로 다른 어느 재택구와 노후수단 보다 좋다. 두번째로는 다른 어느 건물보다도 안전하다. 세번째로는 가장 확실한 재택구와 노후수단이다. 네번째로는 가장 큰 장점인 디벨로퍼로 인생 역전을 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금도 그렇고 또 시장 상황에 따른 임대나 매매도 그렇고 특히 건축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건축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가주택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이런 건축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해서 상담을 해오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물론 모든 것은 각자의 사정과 형편 그리고 추구하는 바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요즘처럼 건축하기 좋은 때도 없고 또 상하주택처럼 직장인들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더 좋은 사업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그리고 궁금한 점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 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